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유기농 채소 비율의 변화라고 하는 이런 ppt가 있어요 이런 ppt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어, 왼쪽 상단에는 야채 이미지를 두고요 그리고 중앙에 아이콘과 도형을 넣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듯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들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하기 전에 분석부터 해봅시다 여기 유기농 채소 비율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굳이 이렇게 왼쪽 상단에 글씨를 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슬라이드 자체를 키포인트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원래 정해져 있던 템플릿이 아니라 뒤에 배경을 이미지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 배경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지를 프리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야채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음식 관련한 다양한 무료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이미지를 찾았는데요 이 이미지 아래쪽에 보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인지 출처를 안 밝혀도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앙에 비어있는 이 곳에 그래프를 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하신 뒤에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신 뒤에 지금 현재 이미지 슬라이드 크기가 16대9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16대9 비율로 잘라 줄게요 자 이미지를 선택하신 뒤에 상단에 그림 서식을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그리고 16대9 비율로 자르면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게 잘라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훨씬 편집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앙에 인포그래픽을 집어넣기에는 너무 비좁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 줄게요 좀 영역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미지를 이동하는 대로 지금 현재 왼쪽에 미리 보기가 보일 텐데 미리 보기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다시 한번 그림서식 자르기를 누르셔서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마우스를 바깥쪽을 누르시면 인포그래픽을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텍스트는 대한민국 독도체를 썼고요 그림자 효과를 줬는데 아무래도 잘안 보이잖아요 텍스트가 잘안 보일 때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그림자가 지금 현재 투명도가 57% 잖아요 투명도를 아예 0%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텍스트가 눈에 띄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좀더 텍스트가 잘 보이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아래쪽에 도형과 아이콘을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그렸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여기 있는 초록색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색상을 추출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2013 버전 이상부터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스포이트를 콕 찔러 주시고 여기 있는 색상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밝은 색을 해도록 할게요 자이 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3.3% 그리고 네모 상자 위에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3.3%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색상 흰색 그리고 글꼴도 저는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아래쪽으로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수직 수평 복사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텍스트는 약간 작게 왜냐 3.3%가 좀더 부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넣어 줬고요 이제 끝이에요 왜 끝이냐 이제 위쪽에 아이콘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아이콘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2019 버전 또는 오피스3 6 5로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삽입에 가시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콘에서 다양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많은 아이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삽입을 누르면 여기에 아이콘을 집어 넣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색상도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색상을 똑같은 색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만약에 나는 아이콘을 컬러 형태의 아이콘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콘이 있을 때는 밑에 출처를 잘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컬러 아이콘을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진 아이콘과 텍스트 상자 등 개체를 선택하셔서 그룹화를 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g 단축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하나 복사를 할 건데요 컨트롤 l s h i f t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수평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더 키워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채 하게 되면 모양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꼭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약간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글꼴 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쪽에 도형만 더 넣어줄 건데요 도형은 삽입 도형 여기에 있는 자유형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써볼게요 이 자유형 도형은 내가 마음대로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유형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도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꼭지점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 클릭 클릭 마지막 클릭까지 해서 사각형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 줄게요 모양은 각자 다 다르게 해도 상관 없으니까 너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이번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아마 4개가 이렇게 뜰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두 개만 이렇게 삭제해주시고 맨 왼쪽에 있는 이 중지점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검정색으로 해줄 건데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색상만 투명도를 100%로 해주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장 어두운 쪽이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끔 방향만 틀어주면 되는데요 방향을 오른쪽, 오른쪽부터 어두워지죠? 선택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개체들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시게 되면 짜잔! 자 이렇게 무엇인가 성장하는 느낌의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죠 여기에 애니메이션까지 넣어볼게요 이두 개의 개체에만 애니메이션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두 개의 개체를 다시 한번 그룹화 컨트롤 l g 를 눌러서 상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효과 옵션을 왼쪽에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몇 년도에는 3.3% 였으나 나중엔 6.6%까지 상상하게된 것을 볼수 있다 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아이콘과 도형 그리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